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들은 결국 우리의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심지어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암세포가 신나해.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T세포들이 신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긍정적인 정신의 소리, 정신님의 음성을 들으면 T세포들은 아주 강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그런 잡신들의 소리를 들으면 암세포들이 신나 왜? 아, T세포가 약화되니까. 아, 그래서, 우리 면역력하고, 암하고는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 그래가지고 그 균형을 아주, 어, 예민하게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소위 아, 암 면역 또는 면역 암 균형이라고 불러요. 네. 영어로는 아, cancer. 그다음에 cancer는 암이고 그 면역은 immunity. cancer immunity e q u i l i b r i u m 이요 균형 equilibrium. 음. 그래서 그게 뭐냐면, 면역세포가, T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암세포는 어떻게? 기가 죽어요. 그래서, 아 어, 어, 조심해야 되겠다. 어, 더 강해지면, 아이 큰일 났네. 더 강해지면, 어떻게? 어, 강해지면, 암세포가, 야, 이거 아무래도 민원을 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몸 안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조금 더 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행동을, 활동을 중단해버려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내가 암 환자로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 면역이 바닥이었어. 그러니까 암 세포는 신났지. 그래서 면역이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암 세포는 자꾸 내려갑니다. 또 면역이 더 올라오면 T 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 세포는 더 약해져요. 그래서 더 올라오면 암 세포가 약해져서 이제 균형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 균형이 잡히는 상태를 암 면역 균형 현상이라고. 자,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암세포는 완전히 뭐를 중단했기 때문에? 네,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암사기, 뭐, 암사기로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이 내렸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암세포가 활동을 중단하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 암의 위험성이 그때부터는 없어져요. 그래서 암 균형 상태가 되어서 되면 암세포들은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상태에 들어가냐 하면 소위 네. 암 동면이라 그래요.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갔버려. 네. 암 동면 상태.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동면 상태로 딱 들어가면 이게 암 말기가 돼서, 아, 뭐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살수 없다는 사람도 1년, 2년, 3년, 5년, 0 년도 넘어 살수 있어요. 그 찍어보면 계속하면 꼭 같이 사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면역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암은 더 약해지고 그때부터 T 세포들이 암 세포를 찾아 당기 시작해. 그래서 찾은 찾는 쪽쪽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암이 없었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나게 정말 긍정적인 뜻을 품고 진선미 사랑 사랑 중에도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을 그,을 통해서 생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아, 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결과로, 많은 세포들이 죽어요. 암 세포도 죽지만, 무슨 세포도 죽어? 네, 정상 건강한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장잘 죽는 세포들이 T 세포들이야. 암 세포와 가장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T 세포인데 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하면 이 T 세포가 가장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동안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자주, 자주 한다? 피검사를 해서 이백혈구 수치를 아주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해요.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부작용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이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잘안 죽는 세포까지도 죽는 경우가 있어. 잘안 죽는 세포는 어느 세포게 내세포입니다. 아시겠죠, 내세포. 그런데 이내 요즘 나오는 그 아주 강력한 항암제 이제 요즘 나오는 강력한 항암제는 소위 그 임상 실험 야, 그렇죠. 이런 약은, 어, 소위, 어,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뉴로. 뉴로. 뉴로는 뭐예요? 뉴. 뉴로. 뇌신경을, 아, 뇌신경을 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 근데 신경. 내 아, 신경과 뉴로 아, 톡신. 덕신. 뉴로톡신이라고 그래. 아, 예. 뉴로톡신. 네. 아, 그래서 이런 약들이 예, 신경독소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 아, 신경 독소, 신경독 그래서 신경세포들을 많이 줘. 심지어는 무슨 신경세포들, 뇌신경세포들도 많이 죽여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어, 어, 그 치료를 아주 세게 받고 나면, 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멍청해져요. 그리고 옛날엔 그렇게 머리가 팩팩 돌아갔던 사람이, 어, 어, 머리가 잘안 돌아. 그리고 이제,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거는 받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이 정면에서 예를 들어서 후두암이 생겼다. 혹은 설랑. 혀에 암이 생겼다. 아, 그럴 경우는, 이렇게 정면에서, 집중적으로, 이, 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어, 그 음식 맛을 전혀 알수 없는 사람이래. 왜? 네, 냄새에 맞는 후각신경이라고 있어요. 냄새 맞는. 이 냄새에 맞는 신경도, 뇌세포예요. 음. 뇌 뇌세포에서 그리고 맛, 어, 음식 맛을 나는 어, 후각이나 맛이나 같은 거거든요. 냄새 못 받으면 못 맡으면 뭐도 못 느껴요. 어, 맛도 못 느껴요. 그런 분이 예, 옛날에 있었어. 어? 그래서 음식을 먹는 자기는 억지로 먹는데요. 어? 한무 맛을 모르겠대. 그거 참 불행한 일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어, 앞으로 암이 나도 살 맛이 별로 안날것 같아. 그렇잖아 우리가 야 맛있다 이거 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음 좋은 냄새다. 이게 참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는 진선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후각 신경 그래서 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어요. 음 해가지고 이제, 암 자체는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이 후각신경이 안 돌아오는 거요 자, 후각신경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뇌신경, 죽었던 뇌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것처럼 뇌신경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오랫동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렸다,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뇌신경세포가 죽었다 하면, 사람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뇌신경세포도 재생한다. 자, 재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들어서 그래서, 간 세포들이 죽으면 재생을 아주 빨리 합니다. 재생을 제일 빨리 하는 세포들은 세포들은 어떤 세포예요? 이 점막 세포. 예를 볼구슬에 한 그러니까 이 점막이라는 것은 온 내면에 다 표면을 점막이에요. 그니까 소화기, 그다음에 우리 호흡기 다 점막이야. 그 점막은 맨 표면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고 그렇죠.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죽는 세포가 점막 세포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입안이 막 헐어. 헐고, 헐면은, 식도도 헐어, 안 헐어? 헐어. 흘어. 위장도 헐어요. 그 이제 소장도 헐고, 막 그러니까, 막, 배도 아프고, 막, 먹으면 뭐요? 금방 토하고, 막. 왜 이게 음식을 흡수 못하니까? 이 점막들이 헐어, 헐었으니까. 그, 왜 점막들이 가장, 어, 잘 죽냐고 하면, 점막 세포들이 가장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라나고 재생하는 세포예요. 아주 빨리 재생해요.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는 세포들이. 그런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또는 방사선이 들어가면 이이 이 세포 분열을 빨리빨리 빨리 하고 빨리빨리 빨리 자라나는 빨리빨리 빨리 재생하는 세포들을 가장 쉽게 죽여요. 어, 그다음에 그러므로 제일 잘안 죽는 세포들은 이 재생이나 세포 분열을 아주 늦게 하든가 거의 하지 않는 세포들은 항암제 그런 독소가 들어가도 또는 방사선이 들어가도 잘안 죽어요. 잘 견뎌내요. 근데 그런 세포가 무슨 세포냐? 뇌세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세포는 그런 방사선이 들어가도 신경독소, 항암제라는 신경독소가 들어가도 전체로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암 세포들이, 그, 어, 이제, 그, 이제, 신경, 아 어, 점점, 점점 강력해지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신경, 내신경 세포까지도 죽일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점막 세포 말고 더, 어, 말고 또 빨리, 주, 빨리 죽는 세포들이 있죠. 머리카락이 빠져요. 예왜 네. 빠져요 머리카락은 그 뿌리가 뭐예요 모 머리카락이란 모죠 털 모자 그다음에 뿌리 근 모근 세포는 항상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 해야 돼 머리카락을 만들어 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그런 세포도, 항암제 또는 방사선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죽어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수북히 다 빠지죠. 자, 근데 이제 뇌세포는 그런, 번식 세포 분열 활동이 거의 없는 그런 세포로서, 그 때문에 아, 항암이나, 아, 항암제나, 아, 방사선이 들어갔을 때,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항암제가 더 강력해질수록, 이제는, 아, 신경독소, 뉴로탁신이 돼가지고, 내 신경을 많이 죽여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시간은 재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뇌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겠느냐. 재생이 안 된다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후각을 완전히 상실해 뿌린 그런 분은 평생 뭐예요?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 된다면 음식 맛을 알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그거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거는 평생 그렇다고 그래. 그건 이제 상당히 전망적이죠, 그렇죠. 자, 음. 재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 뇌신경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진 세포였습니다. 재생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백으로? 그렇죠. 병원에서는 생기를 생각을 안 해. 그렇게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야만 되는 재생 되게 돼 있어. 자, 그 재생을 제가 이제 설명을 과학적으로 해드릴게요. 음. 우리 의학계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재생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뇌 세포가 재생 안 되기로 가장 유명한 세포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세포냐 하면 심근, 심장 근육 세포. 그 다음에는 무슨 세포를 들면 콩팥 세포. 콩팥도 이렇게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 그 다음에는 어, 이제 그 관절 연골 연골들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골을 망가뜨리는 어, 그런 병이 있죠. 그거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래요. 그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 연골이 다른 살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인공 관절을 끼어내야 된다 왜 관절의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나 이제 저는 뉴사트를 하는 의사로서 생기를 가르치는 의사로서 보면 놀라운 재생이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많이 봤어요. 음. 자, 그래서 내새 그게 이제 왜 재생이란 것이 된다? 재생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 의학계에서 확실하게 아 재생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줄기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황우석 교수의 그 줄기세포 어 줄기세포 근데 줄기세포가 재생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줄기세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273가지예요. 2 7 3가지의 그런 270, 뭐라고? 세273 어, 종류. 또는 273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뭐게 가지. 가지는 어디서 나와?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것을 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도 여러 가지라는 가지라는 말을 많이 써 가지고 그냥 그게 가지인 줄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네. 여러 가지가 한다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 가지야. 맞으셨죠? 집이 여러 집이 있으면 여러 집. 줄기가 있고 가지가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면 안 돼. 여러 가지. 가지는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0세 가지 세포들은 줄기 세포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줄기 세포라는 것은 모든 270세 종류의 가지 세포들을 만드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여기가 자궁입니다. 자궁벽을 앞에서 딱, 칼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자궁이고, 그 다음, 그러면 이건 뭘까요? 나팔관, 나팔관.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난소. 그, 지금 난소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난자. 난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난자가 배란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예. 네. 이리로 들어가요.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서, 한, 나팔관에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을 때, 아, 이제 아빠가, 엄마 자궁 안에 뭐를 넣죠? 정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자들이 이제 여기 정자들 들어 이제 크게 그리면 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고 요게 정자예요. 어. 그렇죠? 남자들은 이때부터 고생해요. 아시겠죠? 그이 정자가 한 2억 5천만 개로부터 3만 아 3억 개 정자가 어떻게 아, 난자 한 개를 향하여 죽으라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난자는 딱한 놈만 받아들여 그래서 나머지 2억 9천 구백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아홉 <웃음> 999, 개 정자는 어떻게 될까? 조금 뿌려. 그게 참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여기 이제 이제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대가리를 탁 박았잖아요. 박는데. 이 일착으로 온 정자만 팍 머리를 박아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하면 이 머리 속에서, 정자, 대가리 속에서 아빠의 유전자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수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유전, 난자 안에 엄마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는 유전자 자기 유전자만 탁 보내고서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왜왜이등삼등뭐그 다음에 온 정자들은 아무리 대가리를 박아도 어떻게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맨첫 번째 정자가 탁 오면. 그 다음 정자도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쌍둥이,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 여주 막, 막 생기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부분, 희금희금 회색 부분 있죠? 이게 첫 번째 정자가 탁 들어왔을 때는 쑥 들어가게 허락을 해주고, 그두 번째 세 번째는 어요 단단해져 버려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박아도 못 들어 희한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음자 그래 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이렇게, 저, 아빠 유전자를 받아들인, 어, 이 난자를 수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수정이 된 난. 그래서, 지금, 한 개가 수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3일째가 되면 8개가 되고, 4일째가 되면 64개가 되고, 5일째, 6일째가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포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은, 덩어리가 아니고, 뭐게? 예. 물이 꽉찬 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불러요? 양수야, 그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 됐을 때 바로 자궁벽에 와서 탁 붙어요. 그거를 뭐라 불러요? 착상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착상한 것을, 여기는 착상의 시작이죠. 근데 착상하고 몇 시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음, 자궁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없던 세포들, 회색 세포들이 생겨나. 이 회색 세포들이 나중에는, 어, 나중에는 뭐가 될까? 태반이 돼요. 태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태반이 딱 생기게 되면 이 안에서 새로운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 세포들이 핑크색 세포들이 바로 줄기세포예요. 예, 네. 줄기세포.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양수가 차 있고, 그래서 요 이 핑크색 줄기세포들이 점점 무슨 세포가 돼 갈까? 저 핑크색 세포를 줄기세포인데 그러면 그 핑크색 줄기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세포가 될까? 가지세포가 돼.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뇌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이 줄기세포는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이 세포들은 간이라는 세포가 되고, 이래서 이 줄기세포들이 각각 그거를 분화라고 그래요. 가지세포로 분화가 돼. 그 분화가 되면서 2 2 3가지의 3가지 세포가 생겨나서. 그래서 그거를, 자, 뇌세포는 뇌소피끼리 모여. 그 모이면 그거는 뭐가 돼? 뇌가 되고,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모여. 그래서, 어, 어 간세포들은 전부 일로 모여. 뇌세포는 일로 모여. 콩팥은 뭐요 일로 모여. 일루 모여. 이래 가지고 바로 아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딱내 네,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거를 뭘로 연결시켜요 혈관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모든 혈관은 어디로 와 심장 네 그래 가지고 바로 어 엄마 배 속에서, 어, 어, 280일이 지나면, 뭐요? 어, 네. 기적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 생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어, 이, 이 생기를 모르면, 생기가 없다면, 이 애기가 생겨날 수도 없어. 어, 그래서 만약 생기가 없다면 이렇게 착상해가지고 이제 예, 예, 열달 후에 이제 엄마가 탁 아, 아, 아, 분만을 하면 뭐가 나올까? 생기가 없다면 줄기세포 뭉탱이가 나와. 얘도 없고 뭐요?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포 뭉탱이가. 상상을 불어야죠다 생기고 와서, 너는 내 세포가 되나? 나 자, 그럼 줄기 세포가 내 세포나 간 세포나 피부 세포나 이걸로 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줄기 세포 안에는 모든 2만 0천 가지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줄기세포를 너는 어~ 너는 뇌세포가 되라 라는 지시를 주면 다른 유전자 뇌 유전자들만 내뇌 아, 유전자들만 어떻게 하나님이 탁 켜주고 그 줄기세포 안에 피부 유전자도 있겹게 있어요 그다음에 백혈구 유전자도 있고 저다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생기를 안 줘, 그럼 그그줄 잠자 그, 그, 그안 켜죠. 그러니까 고줄기 그 세포는 무슨 가지 세포만 돼? 뇌 세포라는 가지 세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배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사람 보고 너희 착해야 돼. 이런 거 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배아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에 배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배아가 그 여기 이제 줄기세포들 가지세포들이 지금 생겨 나는 거죠. 안에 이제 심장도 있고 눈도 생기고 팔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세포들은 무슨 세포들로부터 나왔다? 줄기 세포들로부터 나왔다. 자. 이제 이거를 알게 됐어. 아, 줄기 세포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로 하. 아, 줄기 세포만 있다면 모든 가지 세포들을 다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아, 야, 그러면 놀라운 치료를 할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음, 척추가 잘라졌다 척추신경이. 여기 척, 척수란 게 있잖아. 척수란 건 뭐예요? 뇌의 네. 꼴입니다. 그렇죠? 내가 딱 이렇게 아, 저 여자도 머리 땅거 그치? 그 머리 그것도 머 머리, 머리카락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신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딱 잘리는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 착수. 그러면 완전히 잘린 곳으로부터 뭐예요? 그그 그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된거예 그러니까 하반신 마 마비라고. 그래서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래. 그 잘린 부분에 줄기 세포를 집어넣어주면그 줄기 세포가 어떻게 해? 그 신경 세포로 신경 세포랑 같이 세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 그 잘린 윗 부분과 잘린 아래 부분을 연기를 시켜주면 그를 당길 수도 있겠다. 이야 그렇게 되면 대박이 아니오? 대박이지? 그래 가지고 실험을 했대니까요. 응. 어, 쥐 실험실 쥐를 척추 잘라 알았어요? 잘라니까 하반신 뭐요? 마비가 돼.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쥐가 걸어가는데 뒷다리는 질질 끌고 가요. 어, 뒷다리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쥐 줄기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주니까 아예 척추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네 발로 끼 가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어, 자, 이제, 예, 뭐, 무엇이 망가져도 그 망가진 부분에 어떻게,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주면, 어, 예, 그, 가지세포로 변하면, 그, 게다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만 만들면, 막, 거의, 많은, 그런, 어, 불치의 병들을 고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불태인게 주기세포 경쟁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황우석 교수 팀이, 예, 제일, 뭐, 그, 그, 그, 실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그죠 황호석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돼. 이 줄기세포를 근데 동물 줄기세포를 만들어 봐야 뭐 그건 별로고 누구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돼? 인간줄기 세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인간줄기 세포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면 이건 대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온 세계 과학자들이 누가 인간줄기 세포를 1등, 1착으로 만드는 그 치열한 경쟁이 붙어. 그래서 황우석 교수팀이 최고로 앞장서습니다 그런데 음. 희한하게 인간 줄기세포는 참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뭐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줄기 세포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음, 아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무슨 어떤 274 아, 274 가지 세포 중에 어떤 세포든지 하나 떼내면 돼. 그래서 뭐 여러분이 손톱으로 여기 귓밥을 살짝 긁어도 손톱 사이에 뭐예요? 피부세포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서그 피부세포라도 하나만 있으면, 그곳을 줄기세포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세포는 가지세포예요? 가지세포가 본래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극예 줄기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지 세포 종류 270세까지의 가지 세포 중에 한 종류인 피부 세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꾸를 시켜야 돼. 바꾸. 바꾸. 그러니까 본래 줄기세, 본래 줄기세, 그러니까 이 피부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네. 피부세포가 되기 전에는 줄기세포였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발달해서 가지세포가 되는데 이 가지세포를 도로 줄기세포로 빡꾸을시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같은 소리냐 하면, 우리 어른을, 응? 어? 어른을 아기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 일을 다 했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줄기세포를 많은 동물에서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를 동물의 줄기세포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뭘할수 있어요? 줄기세포 하나만 만들어내도 뭐할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이 줄기세포 하나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수 있어? 사랑이를 복제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하냐?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응? 어, 이제. 암컷 건강한 개의 자궁 속에다 그 주기세포를 넣어줘. 주기세포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공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그 속에서, 응, 응. 애기개가 이제 생겨서, 응. 태어나 보면 사랑이 하고 뭐요꼭 같은 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으로는 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인간 줄기세포를 만든다면 그러면 인간 줄기세포만 만들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을 다뭐아요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구가 될까? 여러분은 바꾸가 된다고 말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생기를 아니까? 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고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 자, 어떻게 하면 바꾸를 시킬 수 있을까? 자, 그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 결국 어른을 아기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러면, 어른을 아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어른이 아기가 될까? 그래서 뭐, 판사, 뭐, 군인, 정치인, 의사, 뭐, 이런 어른들을 다 뭘로 만들어? 애기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법이 뭘까? 그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뭔지 아세요? 굶기면 되겠구나. <웃음> 배고픔은 내가 반사한지 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웃음>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아 나는 뭐 나는. 군정성이야 어, 나는 대통령이 아무리 범 잡아도 며칠 굶겨놓으면 뭐예요. <웃음> 아하, 그러면 세포를 한번 뭐예요? 굶겨보자. 죽지 않을 만큼. 응? 그래서, 그 세포, 그래서 세포 배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세포 배양을 시켰어. 배양 시켰는데, 배양하려면 뭐 영양소를 공급해야 될지 않아요? 그 영양소를, 아, 잘 아주, 그냥, 그냥 생명만 붙을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영양소를 공급해야 래서 그래서 그런 배양을, 기아, 배, 배, 배 배양이라고 그래요. 기아 상태에서. 아, 간신히 살아있을 정도만, 영성 공급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 지나면, 다, 아, 다, 뭐, 대통령, 뭐, 판사, 뭐, 다, 뭐, 교수, 다 뭐가 돼 있겠어요? 어, 다. 어린애처럼 되 있을 거예요 그러죠. 뭐 먹는 것만 준다면 뭐 뭘을 하라 그래도 뭐요. 아 세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 기업의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서 세포를 실큰 가지 세포를 큰아 굼겨 아, 가지고. 자, 이게 이제 피부세포라고 합시다. 피부세포, 세포핵이고, 여기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 유전자가 있다. 자, 유전자는 세포의 특성은 뭐가 결정해?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자는 바뀐다. 그러면 이 기하 상태에 몰아 넣는 것도 환경의 변화에 안 해요. 심각한 환경의 변화죠. 그래서 기하 상태로 배양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탁 집어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가 참 세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이렇게 세밀하냐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 젓가락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나무젓가락이지만, 우리는 쇠젓가락 가지고 뭐해요 우리는 쌀한 개도 탁 집을 수 있어. 그렇죠. 나무젓가락 가지고는 힘들어. 쌀이 뭐예요? 아마 머리카락도 집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다 여기가 발달해 있다. 그렇죠? 그, 그 정도로 예민하려면, 이 내세포가 쫙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쫙 꺼내는 기술이 끝내주는 기술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아배양, 기아배양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이제 건강한 여성들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요. 그래서, 난자. 여성의 난자. 그러면 이거는 여성의 염색체 유전자가 이 난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여성의 난자에서 요것도 어떻게 덜어내버려야 돼. 그 덜어, 그러니까 이, 주기세포를 만들려면, 차 손재주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잘 한다. 그러니까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난자가 텅빈 난자가 돼. 그러면, 여기서, 기아 배양을, 기아를 당한 이 세포에서 요거를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해? 여기다 옮겨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캬, 굶고, 굶고, 굶고 해서 안에 유전자가 다 옛날, 어, 유치, 유치원, 뭐, 어린, 아기 상황으로 유전자가 되돌아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갈수 있다는 그 원리하고 같은 원리예요. 음.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내놓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전기 스파크를 팡! 짝 하고, 좋다고요 그러니까, 전기 스파크를 너무 세게 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그, 주파수의 스파크를 찾으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하면 음이이 이 유전자들이 뭐예요 전자파 충격을 받고 어떻게 <웃음> 하고 정신을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에요 보니까 남자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난 거요 옛날에 엄마 앞에서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대통령이었던 거, 뭐 장군이었던 거, 뭐 판사, 뭐, 다 모르고 뭐요. 아, 우리다 아기였지. 그렇게 된거예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우리는 엄마 배 속에 있는 거구나. 배 속으로 돌아온 거예 응.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다 줄기세포처럼 되는 거예요. 그이 그니까 줄기세포가 분열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아직도 완전히 성공을 못했습니다. 응. 인간은 어떤 하나님 무슨 장치를 따로 해놨는지, 그걸 아직도 성공 못 시키고 있고, 사실 또각 정부에서 인간의 인간을 복제할 생각을 모여 하지 말라. 법적으로 규정을 하죠. 인간을 복제하면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이 존엄성이 이게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인간은 복제를 뭐하도록 어떤 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줄기, 줄기세포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호석 교수팀도 인간 줄기세포를 완전히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는데 그때 워낙 과학자들의 그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빨리 성공해 가지고 어떻게 빨리 발표를 해야 돼. 그래 가지고 특허 기술 특허를 어떻게 딱 받아 놓으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을 너무 내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곧될것 같은데 또뭐 정보를 받아 보니까 저 미국의 누구 누구도 이제 금방 될것 같고. 그러니까, 막, 안된 것도 어떻게 해요? 된 것처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걸린 거라. <웃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장창 다 무너졌죠.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줄기세포는 꼭 인간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과학자들이, 아,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도 계속 생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뇌세포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다 사사시 뒤졌어요. 줄기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 보면, 음. 뇌. 상식이 뭐라 뒤집혔다. 네. 뉴런 뉴런은 내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네. 뉴런도 내세포도 증식한다. 그러게 자 이게 이제 보면 대뇌는 네. 대뇌는 에 약 천억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의과대에서 배웠어 줄어들기만 한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 상식은 뒤집혔습니다. 하바드 대학에서 그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세톡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어. 자, 왜? 어떻게?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가? 아, 신경줄기 세포가 있더라. 그 신경줄기 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이 새,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어, 이, 이, 미국에서 Scientific America라는 유명한 그 과학 잡지에서 어떤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세포 이게 성장한 내세포예요. 내세포 여기 이제 성숙한 내세포는 이 빨간색이야. 빨간색이고 꼬리가 길어. 그리고 이 그, 그런데, 이제, 요 지역에, 아, 스템셀, 그랬죠, 우리죠? 스템, 스템, 줄기를 스템이라그래요 스템셀,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해서, 이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하면 이렇게 미성숙한, 꼬리가 아직도 길지 않죠. 꼬리가 짤막짤막한 이런 미성숙 뇌세포가 되고, 이 미성숙 뇌세포가 또 성숙하면 이렇게 꼬리가 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내 세포가 증식을 하려면, 내가 재생을 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줄기세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줄기세포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 중에 줄기세포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렇게 생기라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도 항상 특히 우리 골수 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포를 만드는데 맨첫 단계가 주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기가 팍팍팍 막혀 예를 들어서 아, 너무 너무 죽고 싶고 산맛이 어, 안나고, 어? 아, 난 죽었으면 했다 이러면 그 부정적인 뜻이 어? 그 줄기세포 같은 것을 생산해서 어, 그거를 자꾸 분화시켜서 여러가지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성장호르몬 중에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 성장호르몬 (nerve growth factor) 이런 이제 성장호르몬들 그 유전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잘 켜지면 신경세포를 만들기 위한 주기세포가 많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생기에 관련돼. 그래서 이제 이런 병도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질병 중에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도 있고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게다 뭐냐면 내 T 세포가 혈소판을 공격해서 죽여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백혈구 수 백혈구를 공격하면 뭐예요?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고, 어그 다음에 적혈구를 공격하면 적혈구가 감소가 되면 빈혈이 걸리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뭐그 그래서 그거를 뭐 재생 불량성이라는 그 병명이 틀렸어요. 언제든지 뭐예요? 재생할 수 있어. 뭐만 받으면 아 그래서 이제 되게 루푸스 같은 병이 있으면.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도 어느 정도 따라와요.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런 거, 그러니까, 재생불량성, 그거는 생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붙인 이름이지. 그런 말은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재생이 안 된다는, 심지어, 내 세포마저도 재생이, 줄기세포만 있으면 재생이 된다면, 모든 심근세포, 콩팥세포, 관절의 연골, 이런 것도 생산, 재생될까, 안 될까? 재생되지. 내 세포가 재생되는데, 지가 뭔데, 내 세포다, 내 세포보다 잘났다고? 다, 내 세포보다는 더 쉽게 재생이 돼. 그러면 뭐를 알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콩팥도 재생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그렇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뭐를 물어보면 돼? 박사님, 콩팥에도 주기세포가 있습니까? 있다면 재생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콩팥에서도 주기세포를 발견했습니다. 네. 주기세포가 없으면 성숙한 세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만 하면 된다? 기본 여건을 건강식으로, 운동으로, 맑은 공기로, 예, 네. 그래서 절제로. 어. 절제는 뭐예요? 막 처먹지 말라 이 말이네. 지켰죠? <웃음> 정신 차려서 어떻게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과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당히 영양을 섭취해라. 그 절제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로 절제해 주고, 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할 때는 뭐예요? 꼭 휴식을 취하라. 지금 사람들이 휴식을 안 취하고 막, 막 밀어붙이잖아. 그러면 생기를 못 받아요. 생기가 안 와. 왜? 기본 여건을, 즉, 38도라는 온도, 그 기본 여건을, 구비해 줘야만 어떻게 그제서 생기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막 밀고, 저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과로가 겹치고, 거기에다가 식사도 제때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생기가 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T세포 유전자도 꺼져서 암세포가 생겨나도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의 존재를 딱 이해를 하면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해요 하는 것 같아요. 생기로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과학자들이 모든 가지세포들은 재생할 수 이타.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웃음> 네세포도, 네 네세포도, 네세포도 충분히, 네, 이제, 회복, 재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후도암 환자가 어떻게 됐게? 제가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아유. 앞으로 뭐 음식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러고 산다는 게참 한심합니다. 그 자가 뭐라 그랬게 재생합니다. 어떻게 줄기 세포, 버섯 정말입니까? 다 보여줘서 선명해. 아 재생될 수 있겠구만요. 왜 이번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생됐어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재생 안됩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내 마음은 항상 무슨 상태요 절망상태입니다. 아휴내 팔자야. 이렇게 되면 재생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중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생기가 오면 모든 것은 재생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착한 사람만 재생시키나?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와, 이렇게, 하나님이 제생길보는면 재생될 수 있구나를, 나쁜 놈이 믿게 된다면, 나쁜 놈이 어떻게 될까? 조금 착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착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낳게, 이건 안 해요. 안 해요. 그 교회가 무슨 소리예요? 아니 교회를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그래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다.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 일단 먼저 어떻게 낳게 해주시고 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도 믿기 싫다면 막 그래도 괜찮다. 나는 더 참을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다음 기회 에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 아, 그거는 누가, 악령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너는, 너 착해? 착해? 안 착하지? 응? 여기 나쁜 생각 많이 하지? 하나님, 네 같은 년을 낙게 해줄까? 저만이지. 그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악령들에게 완전히 속아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래서 먼저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믿어줘서, 내가 생길 봉서네가 나으면, 와, 이렇게 내가 하나, 내가 별볼일 없는, 어, 나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도 어떻게, 낫게 하셨네.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어떻게 소산나게 된다 이말이 네. 여러분이 네. 네. 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런, 여러, 일곱, 여덟 가지,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생기를 보내셔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